유미야, 저 팀이 저 모양인데 무슨 생각으로 그딴 걸 뽑았니? 유미하면 불치한테 안 끌려 서게 이득인데! 롤루님 저만 믿으셈! 리시님 갱 많이 와주시고요! 5 e r 저 더블킬! 아니, 유미야 자석이냐! 무지성으로 끌려 갈 거면 그딴 걸왜 했는데! 현재 모르냐? 네가 좀치던다 그럼. 자자, 벌레들끼리 이 그만 이 싸우고 이 멘탈 이 잡고 해보죠. 버팀님들, 저 벌레들 먹고 쌍법 키고 복갱 한번 들어갑니다. 으아. 으아. 으아. 으아. 으 사실은 오아 으아. 으아. 으아. 으아. 자아 으아. 으아. 으아. 으아.